네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. 네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이제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주셔서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. 지금 보게 될 것은 베트남에서 뭐 대표 음식 베트남 대표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 왼쪽에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글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을 좀더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보니까 일단 배경 자체가 이렇게 좀 회색도 아니고 좀 어두운 회색 이런 회색에 텍스트도 검정색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이제 프로젝터로 띄어 봤을 때 이렇게 본다 라고 하면 굉장히 안 보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안에 글이 굉장히 많죠 이것을 그대로 띄워놓고 ppt 발표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볼까요? 아마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도 최대한 크게 활용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할수 있게끔 제가 수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겠죠? 짜조라고 하는 베트남 음식을 가져올 건데, 근데 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상업적으로 무료 이미지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방송에도 쓸 거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미지 찾을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짜조라고 영어로 적었고 이미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. 굉장히 예쁜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? 한글로 적는 것보다 영어로 적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구에 가시면 사용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재사용 가능 이라고 하는 것으로 눌러볼게요 그러면 짜조와 관련한 재사용 가능한 이제 이미지가 제이 나오겠죠? 요건좀 별로네요 자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이미지를 일단 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미지를 크게 키워줄게요 네, 짜조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도형 사각형 도형 그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등변 사각형 도형 하나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것을 그룹화 시킨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단색 채우기로 해서 검정색 아니 흰색으로 해도 되겠네요 흰색으로 살짝만 투명도를 한 30% 이정도만 줘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적고 여기에 이제 짜조라고 하는 이름과 간단한 텍스트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것도 일단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기에 있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어, 필요한 것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해줄게요 근데 제가 이제 발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삭제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,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있으면 괜찮을만한 것들을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요것까지만 있어도 괜찮겠네요 다진 고기, 새우, 게살 등 여러가지 채소와 섞여 섞어, 라이스페이퍼에 말아서 튀긴, 난두 자 필요없는 글들을 삭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간단해졌죠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글 텍스트에 이제 폰트와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도 다 바꿔줄게요. 자, 여기는 짜조라고 하는 이 메인 글은 어떻게 바꾸냐 티몬소리채로 한번 바꿔볼게요. 그리고 영어로도 한번 적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아래쪽에 이렇게 한번더 적어줄게요. 자,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딕체가 나을 것 같기 때문에 고딕체를 구딕체를 넣어줄게요 나눔 스퀘어체 넣어주시고 그리고 좁게 해주시면서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면 좋은데 이것 자체를 전체 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하시킨 뒤에 이것을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짜조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전 것과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?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글과 그리고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아 이것이 진짜 짜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? 여기 있는 모든 형식들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미지를 최대한 크게 키워주시고 여기 있는 도형을 활용해 주신다면 아마 훨씬 더 멋진 발표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. 구독도 눌러주세요.